네,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의사 닥터 천재현입니다. 오늘은 면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개원가에 몸담고 계신 민혜원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원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는 특히나 건강에 많은 염려가 되고 또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요. 특히 올해 같은 음. 경우는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음. 하고 계시잖아요.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 건지 또 코로나 백신은 언제쯤 나와서 우리가 상용화가 될수 있을지 음.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이 좀 많으신 시기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 특히나 온도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때 음.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감기나 독감이 많이 유행하게 네, 되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럽죠 좀 아무래도. 특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몸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외부의 침입을 좀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어, 면역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원장님, 어, 면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일단 면역, 음. 올해 많이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코로나 네. 때문에 면역력이 중요하다라고는 들으셨을 텐데 이 면역이라는 건요. 음. 기본적으로는 나를 지키는 방어시스템이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뭐 곰팡이 음. 이런 나쁜 균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 그렇죠.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독성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도 음. 있죠. 이런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원장님과 제가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원장님은 건강하게 다시 이제 복귀하셔서 음. 일반 생활을 하시는데 저는 혼자 독감에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고 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면역체계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병으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병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가볍게 네. 그냥 앓고 쉽게 회복이 될수 있는 반면에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균이 딱 들어오게 되면 큰 질병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즘 한창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음,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면역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크게 질병으로 번지지 않고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전파를 시켰을 때그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은 큰 질병 코로나로 인한 폐렴이나 더 나아가서는 음. 이제 사망에도 이를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겠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 면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맞아요. 의미라서 시청자분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간단하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가능할까요? 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면역 음. 시스템을 크게는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선천적 면역 시스템이고요. 또 다른 건 후천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해요. 네. 선천적이라는 건 앞선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외부에서 나쁜 이물질이나 이런 외부의 적군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애들이라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후천적 면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선천적 면역 시스템이 방어를 하고 있는 동안 적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한테 맞는 특화된 항체 같은 것들을 내뿜어서 적을 박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후천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음,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처음에 나쁜 물질 들어오면 잽을 툭툭 툭 던져보다가 <웃음> 선천적이. 잽으로... 나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음. 다음에 얘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기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크게 한방을 날릴 수 있는 음. 그런 그렇죠. 어,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선천성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선천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첫 번째 1차 방어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단 외부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 피부나 아니면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같은 점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부나 이런 점막 부분에서는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해 주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외부 균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좀 즉각적인 면역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최전방에 있다가 일단 1차적으로 박 싸워 주는 거예요. 달릴 수도 있겠고 먹어 치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1차 면역반응을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주로는 우리가 면역세포라고 하면 알고 있는 백혈구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음. 얘네들은 아주 특화되어 있진 않지만 일단 빠르다는 게 장점이에요. 아주 신속하게 일단 어, 뭔가 어쨌건 내 몸이랑 다른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서 1차적으로 싸워주는 애들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애들이네요. 그쵸. 빠르고 <웃음> 좀 충직한 애들이죠. 네, 항상 우리 피부에서 항상 이런 대식세포라든가 이런 것들 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수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몸 안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처럼 적극적으로 막는 과정을 통해서 그쵸. 우리가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음,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치열한 전투를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비타민C와 같은 것들인데요. 음. 어, 가장 대중적이고도 쉬운 방법이죠. 그쵸. 그렇죠. 어, 비타민C를 식물과 대부분의 동물을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체내에서. 음.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 체내에서 안타깝지만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정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품의 형태로 섭취를 해줘야만 하는데요. 비타민 C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장해서 먹는 함량으로는 이런 항바이러스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기대하기는 좀 힘든 음, 부분이 활성화시키기가 조금 부족한 그렇죠? 부분이 네, 있죠. 그렇고. 보통 1일 권장량이 한 10배에서 많게는 한 100배까지 오. 이렇게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1g에서 한 10g 정도를 투여해야 조금 더어 높은 레벨의 그런 효과를 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한 6g에서 9g 정도 먹는 것을 우리가 메가도지 요법이다 라고 그쵸. 해서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이제 흡수율을 고려해서 나눠서 드시는 것이 맞아요. 훨씬 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겠습니다. 또 비타민 C의 이런 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선천성 그리고 후천성 면역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원해 주는데요. 특히 비타민 C 아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선천성 면역반 중에서 호중구라는 세포가 음, 있어요. 백혈구의 특히, 일종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균 작용, 나쁜 균을 잡아먹는 음. 작용이라든가 혹은 활성 산소 제거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을 음. 외부 이물질로부터 많이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타민C가 어떤 질병 자체를 막는다기 보다는, 어,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혹은 걸렸을 때이 질병의 이환 기간을 좀 이완 줄이는데 기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음. 사실이기 때문에 꼭 드시는 거를 음. 저는. 강추해드립니다. 저도 사실 진료실에서 보면 이런 네. 효과 때문에 이제 감기에 걸리면 사실 네. 감기를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증상을 경감시키는 거니까 맞아요.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C라더라 하면서 음... 감기에 걸린 이후에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네.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효과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평소에 네.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드셨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거지 네. 걸리고 나서 치료제제로 먹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 네. 겨울철에 네. 질병에 걸리기 전부터 좀 차근차근 챙기시면 더 음. 좋을 것 같네요. 네,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몸의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네좀 쉬더라도. 좀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웃음> 좀. 네. 두 번째로 저희 후천적으로 음. 얻어지는 아까 말씀한 적응 면역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앞서서 선천적 면역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1차적으로 다가가서 싸워주는 역할이라고 아,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적응 면역 체계 즉 후천적 면역 체계는 좀 느리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느린 대신에 확실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특화된 군인들, 특화된 무기를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항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선천적 면역 시스템이 싸우지만 얘네들로서는 좀 부족할 때이 후천적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입한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들을 갖다가 뿜어내서 박멸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는 이 항체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림프구, 들이주 역할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b 림프구나 아니면 T림프구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림프구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항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용하는 백신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후천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애들은 나한테 침입한 애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를 기억을 해요. 맞춤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내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독감이 굉장히 약 독화된 독감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찌꺼기를 내 몸에 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 맞춰서 싸워서 항체를 만들어내면 나중에 진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어. 얘 내가 만났던 애네? 하고 찾아서 바로 그 항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부면이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후천적 면역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백신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몸에서는 선천적 면역 시스템과 후천적 면역 시스템이 모두 활성화가 되는 게 중요하고 특히 후천적 면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병 예방을 위해서 맞는 백신의 원리가 되는 면역 시스템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추가로 비타민 D와 면역에 음.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세포와 세포 사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내보내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메시지 주고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게 갑자기, 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음. 이물질이 들어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폭풍처럼 몰아, 몰아치는 상태가 될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좀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망을 할때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었던 경우들이 엉망이 네. 있었죠. 네. 네. 네. 어떤 경우에 젊은 분들은 오히려 면역 방응이 활발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더 과도하게 거죠. 거의 원인 중에 하나다. 사실 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30%까지 그런 이런 급성 폐혈증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요즘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어 이런 것들에 어,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사이토폭풍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다. 음. 비타민. 트럼프 대통령 때번에 걸렸을 때 혹시나 몰라서 비타민 D를 좀 예방적으로 좀 했었죠. 많이 먹었었죠. 그렇죠? 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은 COVID-19 사망률과의 관계성을 보더라도 어, 비타민 D가 주, 사망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음.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뭐, 어, 뭐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비타민 D가 더, 도움이 되지만 그렇죠. 균형을 맞춰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면역체계가 네. 너무 과도했을 때 문제가 음. 생기는 게 사이토카인 폭풍인 거고 면역체계가 네. 너무 부족하게 되면 질병에 걸리는 거니까 음. 그 사이에 밸런스를 찾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네. 좀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주, 면역에 중요한 어떤 행동지침 10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 정도를 선별해서 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선택해보기로 했습니다. 각각 중요한 수기를 원장님과 제가 <웃음> 어, 생각하고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거는 수면 부족인 것 같아요. 아, 수면 부족? 예. 네. 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면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잠은 네. 죽어서 자면 된다. 아, 뭐, 잠을 전파. 줄이고, 뭐, 일을 해라. 이런 네.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휴식이 아니거든요. 음.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끊임없이 회복을 하고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음. 기억책에서 봤을 때에도 뇌도 다시 좀 쉬고 기억을 다시 저장해서 옮겨놓고 뇌 인지 기능을 늘리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음. 음. 들이 정말 수면 부족 내지는 나는 제대로 잔다고 생각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 몸에 는 면역 세포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몸의 기력도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까 수면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꼭 적절한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강조할 건 모두가 아시는 이제는 네. 모두가 아시죠. 개인 위생. <웃음>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득을 본 거라고 보거든요 네.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이런 것들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것만이 음. 결국은 코로나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물질, 뭐 미세먼지, 독성물질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니까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손 씻기가 워낙 활발해지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독감이라 다른 것, 홍역도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 전염성 하더라고요. 질병들이 네. 코로나 말고는 지금 걱정이 되는 질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내과나 가정의과원장님들이 백신을 잔뜩 사놨는데 안 팔려서 <웃음> 재고를 그냥 버리고 있대요, 요즘에. 그럴 수 네. 있죠. <웃음> 아, 그런 정도로 요즘에 또 다른 질환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아, 저는 한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꼽자면 음.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사실 운동 중요하죠. 어, 적절한 운동 굉장히 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알코올 섭취. 아, 예, 과도한 알코올 섭취 피해야를꼽고 싶은데요. 저는 <웃음> 예. 어, 운동을 하게 되면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혈액 순환도 활발해지고 몸의 온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면역세포를 기능 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일단 실제로 숫자로 늘린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개운하지 않나요? 너무 좋죠. 음, 좋죠. 네, 그전까지 그 너무 힘들어서 네, 활기차게 <웃음> 생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뭐 코, 코로나 시대라서 헬스장을 못가지은 음. 집에서 홈트어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면역체계에 도움이 되니까 맞아요. 어, 여러 가지 좋은 혈관 찌꺼기 같은 것도 많이 또 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적절한 HDL도 음.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적절하게 운동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아침에 운동하실 때는 온도차가 너무 나기 음. 때문에 너무 추운 데서 갑작스러운 운동하면 과부하 걸릴 수 있어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네. 연세 그래서,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 네. 있으신 분들이 네. 겨울철 새벽에 운동하다가 뇌졸지 발생하는 확률이 굉장히 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네. 알려주신 대로 워밍업과 그리고 그렇죠. 또 실내 운동도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방법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어, 연말이라서 아무래도 술자리 많이 아. 맛이그었다고는 해도 그래도 네. 가족끼리라도 한 잔을 하게 되고 아예, 좀 맞아요. 그렇게 되죠 연말연시는 아,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 술 마시면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아, 사실 혼술이 네. 그 위험성이 있어요 혼술하시는 네. 분들이요 네. 밖에서 술 먹는 것보다 오히려 알콜 섭취량이 어. 더 늘었다는 보고도 있었거든요 맘 네. 편하니까 혼술 시하요 저는 이제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 네. 혼자 살때 저도 네. 그때 이제 와인을 마시기 아, 시작해서 습관이 좀된것 같은데, <웃음> 맞아요. 오히려 평소 네. 그러니까 약속 이 있어서 하면 약속 있을 때만 잠깐 먹게 되는데 맞아요. 혼술을 즐기면 매일 마시게 되는 게문아예요 맞아요. 저도 뭐 맥주 가끔 씩한 잔씩 먹긴 먹거든요. 음. 요즘에 밖에못 나가니까 집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힘심할 때 먹긴 맞아요. 하는데요. 어, 아까 말그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개안 좋은 점이 많아요. 면역 세포 중에 백혈구, 우리 아까 말한 우리 몸 지켜주는 튼튼한 백혈구들이 좀 힘이 빠져요. 활성도가 어, 훅, 훅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좀 망가지게 되고요. 일단 피부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건조해지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것들 많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어, 연말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술은 좀 줄이시는 걸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면 네. 술자리를 도저히 포기를 못하신다면 네. 매일매일 조금씩 드시는 분과 한 번에 과음하시는 분과 어떤 게더 나쁠까요? 음, 저는 한 번에 과음한 게 나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마시는 게 훨씬 더 나쁘다고 합니다 아, 아,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음.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하실 거면 몰아서 약속을 <웃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웃음> 네. 매일매일 드시는 습관 그러니까 약속을 작게 네. 붙여서 만드는 습관을 오히려 버리셔야 돼요 한번 음, 하시면 간이 좀쉴수 있게 2, 3일 정도는 음. 아예 음주를 하지 않는 비우는 기간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씩 음주를 하신다거나 내지는 좀간 건강을 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음. 이런 영양제에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네. 뭐 술을 먹든 안 먹든 뭐좀 좋은 것도 많이 나와 있죠. 뭐 밀크 시슬부터 시작해서 음, 이런 도움이 것들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 <웃음> 너무 많이 드시는가요? <드신> <웃음> 한줌씩 <좀씩> 먹고 있는데요. <웃음> 건강을 위해서 네. 여러분도 좀 자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오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막 말씀하신 선천성 그리고 적응성 면역. 이런 것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웃음> 여러분들이 조금 어 곤란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좋은 면역이란 거는 결국 좋은 건강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몸에 병원군이 저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양분과 휴식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병행된다면 여러분 모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다들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알려 드린 뭐 운동이나 아니면 영양분 또 휴식에 대한 부분들도 잘 이해를 해서 이제 본인 생활에 접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음. 이런 식일수록 정신적인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거든요. 원장님 얘기해 주셨던 비타민 D. 음. 네. 우울증,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나의 정신 음. 건강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좀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비타민 D를 사실 이렇게 액상이 캡슐로 쌓진 형태를 먹는데요. 음. 저는 사실 먹고 바로 삼키지 않고 어, 입에서 삶 먹은 다음에 음. 혀 밑에 좀 넣어놔요. 그런 혀 밑으로 흡수가 좀 빨리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농도를 좀 빨리 올때 도움이 될까봐 저는 그렇게 좀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비타민 D가 방법이 많죠. 뭐 주사도 네. 있고 아니면 네. 이렇게 오일 형태로 스포이드로 어, 떨어뜨리기도 하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정제 형태도 네. 있을 수 있고요. 요리에 뿌려서 막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아 비타민, 비타민 D, D를요? 네, 거기막 <웃음> <웃음> 아, 오일처럼 <웃음> 이렇게 뿌려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어. 네. 아, 이상으로 운동하는 의사 천재현, 가정의학과 닥터 민혜연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